근데 언니가 더예쁘잖아 아, 그래도 테는 아직 애기니까 그래도 혜리가 더예뻐서 좋지 아 그래도 엄마가 아, 그래 테디가 태리가... 해리랑 테디랑 둘이 같이 하는 거 어때? 뭐 어떤 걸? 우리 동생이랑 혜리랑 같이 이뻐하는 거 어때? 같이 이쁜걸로? 어 아, 근데 사실은 혜리가 더예쁘잖아아 그래도 체리 그러면 아, 응. 어, 놀랐지도 몰라 왜왜 놀라면 우두잖아 왜 놀래 놀 놀라면 우두잖아. 태리도 그랬어. 언니가 너무 예쁘다고 했어. 아 그래도 태리태리랑 같이 둘이 같이 입은 그러면은 우지 동생이나 해지랑 같이 예쁘다고 했는데 태리가 더 예쁜 걸? 태리가 더 예쁘다고? 응. 아니야. 다들 해리가 더 예쁘대. 태리 많이 예쁘. 리더 예쁘면 니 테리만 이쁘면 저 슬퍼하지 않아요 테리만 이뻐하면 그래? 혜리는 안 슬퍼? 응 아, 그냥 테리가 더 예쁜걸로 하는게 낫겠어? 응어 음, 그래 응 테리는 언니가 더 예쁘다는데? 태리야 테리만 언니만 이쁜게 아니야 테리랑 언니랑 이뻐? 같이 이쁘대 응 해야지 응 <웃음> 응? 응? 응? 응? 저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너, 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우유야. 은근히? 응? <웃음> 응? <웃음> 어? 예쁘다고 하니까 은근히도 좋아하고 있었지? 응. <웃음> 들켰지? 응. 응. 들켜봤네?